제가 오늘은 백대방에서 새로운 프로틴 쉐이크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갑니다그 제품이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맛이 어떤지 성분은 어떤지 홍언니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백대방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프로틴 쉐이크 혹시 있어요? 네네 초코 맛으로 초코맛 있어요 네 요즘 잘 나가요 운동하시는 분도 예, 많이 먹을 예, 것 같아서. 남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또 이게 사이즈 추가는 안 되겠네요. 네, 저희가. 아... 고맙습니다. 네, 안 네. 네. 네. 백다방 프로틴쉐이크를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먹는 프리모 알파웨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맛과 뭐 성분 여러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다방 요 제품의 함량을 보면은 이초콜렛 맛이 한 잔에 단백질이 34g, 포화지방이 3g, 칼로리가 276칼로리, 당류가7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성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알파웨이는 여기 보시면은 칼로리는 105 칼로리 자체는 반도 안 되죠 이게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없어요 지방이 0 탄수화물이 0.6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프로테인은 25g 프로테인은 단백질은 조금 적긴 하지만 거의 순수 단백질만 들어있고 백다방 이 제품은 집안과 탄수화물이 약간씩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맛이 가미가 된 거겠죠 WPI의 성분이 이 프리모 알파웨이는 되어있고 제품은 어, 프로틴 중에 얘가 지금 위청단백인지 대두단백인지 적혀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맛을 보면 좀알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로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두유에 타어요 두유 어, 이게 우유로 바꿔서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문할 때 근데 두유로 타있고 얘는 이제 물로 탔고요 딱 먹으면 일단 두유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청 단백인지 대두 단백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엄청 달지 않아요 살짝 밍밍한 느낌? 기존에 제가 먹었던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내가 확실하게 걸쭉한 느낌이 좀 없어요 물에 타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순수 이제 WPI 최고급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질폭한 느낌 확실하게 더 없고요 맛은 단맛이 얘도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좀 깔끔한 맛둘다 어, 그렇게 단맛은 나지는 않고요 아 성분이 궁금하네 저도 성분? 얘 성분이 과연 뭘까요? 그 다음에 어, 한번 가격을 비교해볼게요 가격 얘는 3,000원 얘가 69,000원인데 어, 30번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잔당 2,300원 꼴이 나옵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얘가 더 좋은 단백질일 것 같고, 어디 단백질이 없고, 이렇게 편하게 먹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주로, 내가 몸을 위해서 먹는 거면, 이런 보충제로 조금 더 귀찮지만 챙겨 다니면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어디 여행 가거나, 좀 싸갖고 다니기, 모한 장소, 또 갑자기 뭐,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충분하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분으로 어, 먹는다고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냅다방 신상 프로틴 쉐이크 리뷰였습니다.